양오 오 자기야 친소오 황효림미로구나 나보 법법이 본래 무소주한디 법법 일체법 온갖 삼나만상 두두물물 이것이 바로 법법입니다. 이 온갖 법이 본래 주한바가 없다. 어무소주 절주심이자 주한바 없는 곳에 추심을 끊으라. 하늘에는 구름이 나르고 땅에는 물이 흐르고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고 농부는 쟁기를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 나무꾼은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이 본래로 주한 바가 없는 법이다. 주한 바 없는 곳에서 무엇을 찾는단 말이냐. 양호 자기야 침서령이니. 양호는 태양입니다. 태양이 어젯밤에 서쪽 산에 산으로 넘어갔는데 금일의연상효림이라 오늘은 예나 다름없이 새벽 숲 위로 떠오르는구나. 오늘은 3동 결제, 김인년 동안거가 마지막 끝나는 해제일입니다. 동안거 해제일이요. 또 작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한 백일 기도가 오늘 회향을 하는 날이고 또 우리나라 옛날부터 서 전해 내려오는 정월 대보름 날로서 우리의 선망 부모를 부모의 영갑께 차례를 올리는 천도 법여식이 있겠습니다. 3동 석달 동안 참 오랜만에 강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스님네와 선방의 보살님네들 모두 정진이 열심히 예, 해 주셨고 그동안 에 여러 차례 열리는 법회에 많은 사부대중들이 참여를 하셔서 법문을 듣고 또정진들을 하셨습니다. 해제날은 자자일이라 해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자기의 잘못을 참여하고 반성하고 또 대중으로부터 자기의 잘못된 점을 지적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의 허물을 고쳐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데 채찍을 삼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오늘 해제일을 맞이해서 각자 지나간 석달 동안 정말 출가 본질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참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진을 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고요히 반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제라 해서 삼동의 안거가 끝나긴 했지만 확철대오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공부는 오히려 오늘부터 더욱 채찍을 맹렬히 가하면서 정진을 해야 할줄 생각합니다. 중국의 고봉스님, 선효의 그 고봉스님의 사법 제자이신 중봉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철, 두철 또는 10년, 20년 참선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공부가 진추가 없는 사람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마음, 참마음을 일으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공부가 끝장이 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저히 참을라야 참을 수 없고 잊을라야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억울하고 분이 날 만한 욕을 해왔을 때 참을 수도 없고 이 아무리 마음을 돌려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오장육부가 활딱 두집어지면서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밥을 먹어도 그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잠을 자려고 자리에 들어가도 잠이 오지 않냐고 차를 타나 길을 걸어가나 일을 하거나 도무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한 욕을 듣고서는 기어코 해명보다도 복수를 하든지 그러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리지를 않은 이러한 경험 경우처럼 생사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사 문제, 생사가 눈 한번 감았다 뜨지 못하고 숨 한번 내쉬었다 들어마시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요. 한번 죽으면 지옥이나 죽생이나 무량겁을 두고 다시 생사수립 의 밖의 속에 괴로움을 받을 일. 생사 무상, 생사 문제, 일대사 문제를 한번 듣고서 그 문제에 관해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똥을 누거나 길을 가거나 차를 타거나 생각생각이 염두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참마음을 바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조실스님께서 어렸을 때 해인사에서 도반 소년이 죽는 것을 보시고 바로 그날 저녁에 저승회를 가셔가지고 지옥에서 지옥고 받는 그 현상을 목격을 하고 사람을 맷돌이다 콩나물처럼 여러 사람을 한 다발씩 해서 맷돌 군역에다 넣으면 큰 집돌이 많은 아랫 맷돌은 왼쪽으로 돌고 우짝은 오른쪽으로 돌면서 십여명씩 사람을 다발로 집어넣으면 칠칠칠칠칠 갈리면서 피 펄건 피가 피고름으로 이 갈려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며 사람을 머리 꼭대기서부터서 톱으로 썰어내리는 광경이며 펄펄 끓는 구릇의 물을 목에다가 따라 붙는 광경이며 그런 것을 보시고 너무 무서워서 소스라쳐 깨시고 그 길로 서장을 배우시다가 서장을 덮어버리고 선방으로 어 나가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사 문제, 일대사 문제를 대해서 속으로부터 아무리 의식적으로 일으켜서가 아니라 제절로속구쳐오르는 참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공부의 끝장이 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첫째는 신심, 둘째는 분심, 셋째는 화두에 대한 의심 이세 가지 요긴한 것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신심, 대관절 그 첫째 갖추어야 할 신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몸 가운데 있는 주인공. 눈을 통해서 볼줄 알고, 귀를 통해서 들을 줄 알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혀를 가지고 맛을 볼줄 알고, 아무게야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대답할 줄 아는. 성도 낼줄 알고. 슬퍼할 줄도 아는 그 주인공이 삼세제불과 더불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없다고 는없 하는 사실 나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똑같은 진여불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첫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주인공이 무량겁을 두고 내려오면서 오늘날까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눈을 통해서 볼수 있는 온갖 색상 우리의 의식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오욕나게 빠지고 그것을 익혀서 익히면서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고는 사실. 이것을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고 조사들이 남겨놓으신 한 말씀 한마디가 공안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또는 법문답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방구가 마치 하늘에 뻗쳐 서 있는 큰 칼과 같아서 그 고인의 이런 방구에 대해서 등 안이 그걸 따진다든지 아르마리로 그것을 짐작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공연이 나무 흉내를 내서 법담을 한다든지 이러다가는 그큰 칼에 나의 목숨이 끊어진다고 하는 엄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방에 한 철, 두 철, 세철 다니다 보면 큰 심내 법문도 듣고 선배들의 법문답 하는 것을 보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소견을 그것을 가지고 희롱을 하고 자기도 한 소식 한 것처럼 뽐내고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득소유족 조그마한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는 이런 태도는 최상승 활구 참선을 하는 진정한 수행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는 일용 공부에 있어서 다못 자기가 공부를 짓지 아니한 그 것을 두려워할지언정 가다듬고 또 다제비하고 이렇게 해서 화두를 들고 또 들고 행주 좌와 어묵동정 간에 1분 1초라도 등한이 보냄이 없이 계속 화두를 참고 해 나가가지고 생각, 생각이 정밀하게 공부를 지어 나간다면 결정코 확철되어 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에 가서 이 생사 문제, 생사가 무상해서 찰나찰나의 주거무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생사 문제가 결정코 적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만약 내가 큰 분심을 내가지고 결정적인 지조를 가지고서 나의 힘으로 결단코 칠통을 타파할 것을 기약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삼도의 고해 속에 빠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다고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한 이 다섯 가지 이것이 바로 수행인이 가져야 할 가장 간절하고 간절한 명심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접 믿고 그리고서 공부를 지어 나간다면 백매이면 백명, 100명, 천매이면 천명 1000명 도업을 성취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믿음을 믿음에 대해서 과연 자기가 그만큼 철저하게 빈틈없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날이 점검을 하고 반성을 해나가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빨리 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도를 닦아가는 사람은 첫째,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어떤 것이 지혜의 눈이냐? 세간에, 이 세간에 태어난 이 몸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육식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색성향 미 촉법, 이 모든 경계가, 경계와 일체 시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하는 일체 시비와, 누구는 미웃고, 누구는 사랑하고, 거는 증예와,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하는 취사심, 무엇은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덕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는가 하는 수명에 관한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은 나에게 괴롭고 어떻게 하는 것은 나한테 즐겁다고 하는 고락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다 꿈속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꿈속에서 꿈꾸는 일이다. 꿈속의 인연이라고 인연이어서 조금도 그러한 것들이 싫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조파하는 것입니다. 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두철미 간파를 하고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 가운데에 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봐야 할 것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이런 세간의 신심 일체 경계라든지 일체 시비, 증의, 취사, 고락 득실 그런 문제들이 실다운 것으로 믿고 그것을 향해서 가진 계략과 몸부림을 치는 것을 갖다가 어리석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꿈속의 인연이다. 그래서 싫다운 것이 아니고 꿈같이 허망한 것이고 불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간파를 하면 이것을 바로 지혜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째는 종상 불조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설하신 모든 말씀과 유불선 삼교 의 성현의 말씀과 제자 백가의 수많은 차별법이 다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소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이성에 통했다 그런 것입니다. 이체이자 성품성자 이치. 이치에 이치 통달했다 을 이성에 통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미래가 다하도록 내가 만약 나를 깨닫지 못한다면, 나의 생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정코 이 공부를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지조. 뜻이 견고 이러한 굳건한 뜻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혜의 눈, 둘째는 이성의 통달하고 셋째는 지조가 견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해도 우리의 돈은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의 눈은 얻었지만 이성에 통달하지 못하고 지조가 굳건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무사,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은 다못 스스로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소요는 헐지언정 불법을, 자를 완성을 해서 자리 이타할 수 있는 진정한 부처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인 이성에는 통달했으되 지혜의 눈을 뜨지 못하거나 지조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영리하기는 하지만 헐지언정 진정한 참 불제자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지조는 견고하되 지혜의 눈을 뜨지 못했다든지 이성에 통달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단판하니라. 이 사람은 맨손으로 후원의 일을 잡으려고 그러고 맨몸으로 한강을 건너뛰려고 하는 지극히 우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또 이성의 통달, 셋째는,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죽어도 쉬지 아니하리라고는 이런 철저한 뜻을 갖추어야만, 갖춘다면, 불일성지다. 이 사람은 결정코 도업을 성취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사부 대중 여러분, 오늘 해제 법요식에 참석하신 여러분, 과연 이상의 세 가지 도에 나아가는 접경과 다섯 가지의 철저한 바른 믿음이 자기에게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었는가 현재 얼마만큼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고 오늘 이후로 이세 가지의 첩경과 다섯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채찍을 가해서 결정코 임엄 있을 때 생사 일대사 문제를 요달해 주셔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받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세를 바르게 가질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 이 몸이 있어야 참선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몸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앉았거나 섰거나 걸어갈 때나 말할 때나 밥 먹을 때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그 몸을 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먹는 거 음식물에 관한 지혜로운 관리 의복에 관한 지혜로운 관리 또 잠잘 때 거처할 때 자기 몸을 지롭게 관리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첫째 알아야 할 몸을 잘 고르는 법입니다. 참선은 반드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선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관도 소홀히 해서 놓쳐서는 아니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가지 자세와 여러 가지 때와 장소 가운데에서도 가장 우리 초학자를 위해서 또는 도업을 성취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자세가 바로 앉아서 하는 가부좌, 반가부좌의 자세가 가장 우리가 등력하는 데에 효과적인 자세고 설사 전성 성부를 한 뒤에도 하나의 자수용 삼매 대알락의 묘문으로서의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현도 시간만 있으면 항상 가부좌를 하고 어,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경우 깨닫기 위해서 좌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는 대로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계신 것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편안하고 즐거운 그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깨닫지 못한 소학자요 수행인으로서는 시간이 있는대로 가부자를 하고 또는 반가부자를 하고 정진을 정미롭게 해간다면 이것이 바로 도의 등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